오케이! 잡았다! 쇼. 이렇게 피가 많이 나긴 했어도 근데 나도 킬을 좀 딴다고 더블 오케이! 키. 잡았어 이거 많이 찼어 오케이! 와우. 오케이! 계속 돌파, 씨 아, 치, 야, 최소한 다했다, 치치. <웃음> 야오이 잡았어요? 오이또 잡았어요? 아, 진짜 완전 캐리한다, 하이드 캐리 처음이야, 이렇게 하는 거지 아, 씨, 또 버렸어, 씨 아! 차라리 눈 떨어졌네 씨. 아 너무 못들어가 있었다 뭐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했어 와! 하비용이 지금 8킬이에요 이번 판에 10킬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, 저거 잡았다, 잡았다, 똥 떴다. 오케이. 하나 남았어, 하나. 어, 하비 형, 9킬. 이 쟤만 집으면 10킬이다. 그대여, 나의 마음에. 오케이, <목소리> 내려갔다. <웃음> 와, 첫 10킬 됐어, 씨. 어, 하비 형터 10킬 됐어.